대학시랑 공동대표인 신동보 제독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극적 겨로 사고가 일어나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무수한 사고조사와 수사 그리고 관련 책임자 처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흉물스러운 겨우 선체까지 인력하여 육상에 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겨우 참새에 기생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 세월호 기업 안전전시공간이란 미명하에 강화문 광장에 펼치던 목조 건물은 세월호 사자를 두번 죽이는 아행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인내의 한도를 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이 무긴 당주한 세월호 불법 건물을 지난 4월 7일 동월 성부로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국민의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철거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법은 물론이고 국민의 상식과 정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 발생 후연합뉴서 YTN, 채널A 등 여러 방송에 70여 차례 출연하여 해설을 하였고 강주지방검찰청의 수사 자문에도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사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과 안전이라는 위생적 맹분으로 가문광장을 종료하여신성한 광장을 모어가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이게 바로 망입니다 세월호 침몰 전급벤침만 항적을 닮은 세월호 리본은 문재인 정권과 방국가 단체의 세력의 상징처럼 위선자들의 기깃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공무 형제가 죽어도 7년 동안이나 건조 리본을 달지 않는데 민간이객선 사고로 죽은 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추모를 하는 행태가 지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 북백년 전쟁시 일부내군의 기습 공격, 공격으로 피침되어 성주원이 무려 1177명 겨으로 희생자에 무려 4회되라 답니다 1177명이 전사한 이 해군 전함 에르도네함도 임명하지 않고 진주만 기계의 해제에 침몰한 상태 그대로 유지한 채상부갑판에비 인간을 지어 희생장병을 추모하고 교훈을 일깨우는 성숙한 모습과 우리의 치졸한 모습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진상금융이 위협하다면 여러 차례 현장계 진행 중인 세월의 특별법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수사단의 조사 및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고 유족과 오션온 서울시장은 즉시혐로 근무를 가문광장에서 실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휴물이 수도 서울의 행진광장에 방치되어 시민을 모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을 묶고할 수 없습니다. 겨울는 금경합동수사본부의 발표대로 가물, 가물과적, 고박불량, 무리한 선체 전개축, 보건성 해복 조타수의 운전미숙 등의 에 급변침 등으로 침몰한 것이 맹백하고 수중안전조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맹골수로의 거센조류와 사투를 거리면서 초인적으로 구조적으을한 해군 해남부자들을 위한 수중 수생및 구조요원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헌신 덕분에 172명의 생존자를 구출하고 실종자 5명을 제외한 무려 2 9 9명의 사망자를 인양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격으로 참사 당시 승객들을 내버려 두고 먼저 탈출한 승장 등 수는 15명과 대순유도를 하지 않는 해경 123정 정장 등에 대한 진역 행위 확정되어 고객 중에 있는 바와 같이 사법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겨울의 특별조사위원회와 겨울의 선체 조사위원회에 의한 사교 원인도 명백히 규명되었습니다. 심지어 흉노술은 겨울의 선체도 임명되어 육상에 그치 되는 대다 또다시 2019년 11월 10일 공식 출범한 겨울로 참사 특별수사단에 의한 개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겨울로 목적 업무로 가문 강력을 정리한 채 또다시 진상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불순한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적> 지금의 목적 업무은겨울로 참사 발생 3개월 뒤 2014년 7월 14일 겨울로 유가족들이 겨울로 특별재정을 촉구하면서 가문 광경에 14개의 천막을 설치했다가 2019년 3월 19일 조시와 유고적협의에 따라 해체되었는데 또다시 같은 자리에 지금의 목조의무를 설치하여 여전히 진상규명을 여하고 있는데 또 많이 규명한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합참 초대 정보작전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라크전을 분석하여 합참 의장께 보고한 적이 있는데 이라크전 종전 로 불과 2주일 만이었습니다. 전쟁을 분석하는 대로 한 달도 걸리지 않는데 인간 순박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7년 이상이나 걸리는 이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고는 예 불과한 희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년 10월 문재인 당시 새 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남웅 강정의 세월호 천막 안에 유가족 김여호 씨와 함께 국위간 단순 농성을한 사실과 대통령이 되자마자 2017년 4월 10일 진도 평목항을 찾아 방명록에쓴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이 빨빛이 되었다. 너희들이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따의 글을, 문재인 그리 엄밀하듯, 문재인 정권은 겨우로 참사를 7년이 지나도록 끌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자들을 이용하여 천벌만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국의 이름 이수신 제독가서 성스러운 광장에 홀로 서서 슬프고 노기 어린 눈으로 세월호 건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비와 같은 세월호 파리 정치판을 갈아치워야 자유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고 희망찬 미래를 열수 있습니다. 황무 시기와 대사동무의 자기 희생적 품성, 전투의 리더십을 갖춘 이순신 제독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만이 최후의 사고에 기신한 위성정권과 비겁한 정치가 망친 나라를 구하여 정정당당한 나라나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위대한 국민의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가지고 떼쳐 일어나 세월호 불법 건물철에부재에 나섭니다. 끝으로 네! 네! 7년 전 세월호 사고로 비극적으로 가신 304명의 고인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동의와 위로를 보냅니다. 이젠 가신 분들을 놓아주시는 것이 고인들을 편안하게 영면하고 유가족 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줄이는 것입니다. 유가족들과 국민을 위해 또도 서로 팔리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진사한 가문광장을 점유한 세월호 건물은 가자를 두번 죽이는 반일륜적 만행입니다. 저녁까지 즐거, 퇴하십시오 <목소리> 감사합니다. 계속. <필수. 목소리>